이단 사이다. CBS는 신천지 오 캠페인 이단 보도 등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이단의 피해를 막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단에 미혹되고 있어서 그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천야의 꼬다발에서는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이단 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의 실체에 대해 시원하게 알려 드립니다. 이단 사이다 광주 이단 상담소 이문기 소장님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사이다는 CBS 라디오와 동시에 유튜브 광주CBS 채널을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신천지가 TV 채널을 인수하려는 정황이 포착됐다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었는데 이 유튜브 영상이 신천지 측에서 저작권 시비를 주장해 게시 중지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측이 문제 제기한 부분을 삭제하고 다시 게재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달사이다 시작합니다. 자, 소장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해마다 신천지는 1월 6월절 절기 때 정기총회를 합니다. 작년, 즉 2020년 1월 12일에 있었던 신천지 정기총회 영상을 분석하려고 합니다. 네, 이 신천지 정기총회 영상 분석은 지난해 한 차례 방송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모든 내용을 다 다루지는 못했었죠? 네, 맞습니다. 그때는 신천지 총회와 열두지파 중심으로 보고했던 재정과 부동산 중심으로 방송을 했었고 오늘은 당시 언급하지 못했던 언론사와 방송사 종합보고를 토대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분석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럼 언론사 종합보고 내용부터 살펴보죠. 보고는 누가 했나요? 어, 보고는 천지일보 대표이사 겸발행위을 맡고 있는 이상면 씨가 합니다. 어, 이상면 씨는 언론사 종합보고를 드린다는 말과 신천기 36년 7째 나팔 흰물이 창조 승리와 용을 잡아 가두는 하늘 역사의 현장을 담고 알리는 데 힘써왔다고 말했습니다 네, 천지일보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상면 씨가 이 신천지 정기총회 때 보고를 했다면 신천지 신도라는 건뭐 자명한 일이네요 네 맞습니다 이상면 씨는 자신이 신천지 신도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천지일보는 신천지 기관지가 아니라고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나 국민일보 2015년 4월 10일 기사를 보면 이만희 교주가 2011년 12월 천지일보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천지일보가 신천지 신문이란 취지의 발언을 한 영상을 입수했고 천지일보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신천지 관련 홍보기사 1,800여 개를 게재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에 천지일보는 신천지와 상관없는 원론사라고 어,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고 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천지일보가 어, 신천지 신문이라는 기사를 게재한 교계 기자들을 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어, 고소했습니다. 네, 일단 이상면 씨는 자신이 신천지 신도인 건 맞지만 천지일보는 신천지와 상관이 없다고 일단 부인을 했고 그 기사를 쓴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다는 건데 검찰 조사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어, 검찰은 천지일보가 신천지 기관지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어, 보도합니다. 그리고 국민일보는 2015년 4월 2 0일 기사에서 천지일보가 어, 신천지 기관지임을 뒷받침하는 문건을 입수했는데 천지일보 회장 이만이라고 명시한 스마트 월드피스 포럼 보고서입니다. 이 포럼은 천지일보가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IT를 통해 전세계에 알린다는 목적으로 2013년 5월 27일과 28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한 행사입니다. 네. 이 행사에 김남희 사단법인 만남 대표와 천지일보 대표이사인 이상면 씨가 참석해 찍은 기념사진이 실려있다고 폭로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천지일보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상면 씨와 천지일보는 신천지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부인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37년 2020년 1월 정기총회 때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가 출석을 해서 보고를 했다면 신천지의 와 관련성이 매우 높지 않나요? 어, 네 그렇습니다. 이상면 대표이사는 신천지 36년 표어인 일곱째 나팔 흰무리 창조 승리를 강조하고 용을 잡아 가두는 하늘 역사의 현장을 담고 알리는 데 힘써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네. 어, 신천지 납팔수 역할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천재일보 이상면 대표이사가 언론사 종합보고를 그 할때 천재일보라고 얘기를 하나요? 어, 말하지는 않습니다. 원래 신천지는 감추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어,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우선 천재일보의 이상면 대표이사가 어, 신천지 총회 어떤 자격으로 와서 보고를 했는가 보면 언론사 대표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네. 어, 이상면 씨는 천지일보 대표이사 겸 발행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발표 내용을 보면 그 언론사가 천지일보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천지일보 측에서는 우리가 신천지 기관지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고 문제 제기를 할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어, 물론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 이와 관련된 사건들을 찾아봤더니 2011년 3월 19일에 천지일보가 주최한 어, 독도사랑대음악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이때 신천지대책과천시 범시민연대는 어, 천지일보가 신천지에서 운영하는 신문이고 특수 비밀 조직이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당시 후원단체인 동북아역사재단 등에 보냈습니다. 네. 이 행위로 천지일보 대표 이상면 씨 등이 시민연대 공동대표 4명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당시 천지일보 대표 이상면 씨는 자신이 신천지 교인은 맞지만 천지일보의 다른 사원들은 신천지 교인이 아니며 신천지와 무관하다고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천지일보 측 고소 사건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어, 교회와 신앙은 2011년 12월 27일에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상면이 신천지 신도라는 사실 천지일보가 신천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올덴 뉴스와 관련이 있다는 취지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2천구형제삼사칠육8 5 공소장 사봉 천지일보의 신천지 관련 기사가 어, 다른 신문에 비해 상당히 많이 게재된 사실 천지일보의 기자들 이름과 어, 신천지 신도들의 이름이 상단부분 겹치는 사실 등에 비춰 천지일보가 신천지 기관지 등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또 검찰은 MBC 동영상과 신천지 탈퇴자들의 경험담 등을 종합해보면 시민단체 대표들의 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어, 그 후에 천지일보 측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이사가 재정신청을 했다는 건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겠죠? 어, 네, 그렇습니다. 과거 사건을 보면 재정신청은 검찰이나 경찰의 고소나 고발장이 접수되면 사건 종결은 어, 지방검찰청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소, 고발이니 결과가 어, 불만족스러우면 고등검찰청, 일명 고검에 재조사를 해달라고 어,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고등검찰청에서 불기소로 나왔을 때 검찰 조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되면 어, 바로 법원에 재판 요청을 할수 있는데 이 제도가 바로 재정신청입니다. 그럼 법원에서 재판부가 사건 심사를 통해 재판으로 넘길 것인지 기각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어, 저도 광주 베드로 집화와 어, 지모 집화장이 저를 고소해서 재정신청을 했고 네. 어, 법원 재판까지 가서 최종 승수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재정신청한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24 형사부에서 맡았는데 2012년 5월 24일에 선고를 합니다. 어, 재판부는 기록을 자세히 검토해본 결과 검찰의 죄가 되지 않는다는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여 천지일보 재정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네. 이후에 국민일보는 천지일보와 신천지와 연관성에 관해 보도를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의 보도였어요? 2015년 4월 10일 보도자료인데요.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2011년 12월 천지일보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서 56분간 강연을 하면서 우리 천지일보 세계 최고 정론지 대한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고 모든 신문은 다 믿지 못하고 우리 신천지 신문만은 믿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인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이만희 교주는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를 우리 신천지 사장으로 호칭하면서 이상면 사장만큼 성경 지식에 능한 사람이 없다고 지켜세웠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 당시 사단법인 만남 김남희 대표와 이상면 대표 등이 참석했고 어, 기념 촬영까지 했다고 합니다. 음, 네. 어, 국민일보는 2015년 4월 27일에 또한번 음,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렇군요. 신천지와 천지일보의 연관성과 관련해서 또 어떤 보도를 했을까요? 천지일보가 정전 60주년을 기념해 세계 평화의 중요성을 IT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린다는 목적으로 2013년 5월 27일과 28일에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스마트 월드 피스 포럼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보고서에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천지일보 회장, 이만희라고 명기돼 음. 있다고 합니다. 네. 이 행사 첫날에 이만희 교주가 포럼 립세션에 참석해 축사를 했고 역시 사단법인 만남 김남희 대표와 이상면 천지일보 대표이사 등과 기념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 대해 천지일보는 이만희 교주를 회장으로 표기한 것은 자체 제작이 아닌 외주 제작 과정의 실수라고 했지만 보고서를 행사 당일은 물론 보도가 된 2015년까지 전량 해수하거나 폐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천지일보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음. 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이렇게 이단사이다 신천지와 천지일보 연관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단사이다 광주 이단상담소 이문기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단사이다 광주CBS는 이단의 피해로부터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 한국교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찬야의 꽃다발 2부 이단사이다 코너를 통해 이단 전문가와 함께 이단에 대한 실체를 시원하게 알려드립니다. 이단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 주시면 이단 전문가를 연결해 드리거나 그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이단사이다 다음주 목요일 이 시간에 계속 함께할게요.